어떡하냐. 예은 엄마. 9시? 9시야. 아웃. 사람 물 먹여놓고 물 마시고 앉았네. 예? 아니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. 은야 나도 몰라. 기사님 저기 판교로 가주세요 판교. 예 알겠습니다. 어? 앞에 사고가 난것 같은데요? 아 그럼 내릴게요. 저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다. 예. 손님, 오늘 지하철도 선로 점검이라 운행이 멈췄대요. 하... 그럼 일단 판결로 출발합니다. 카드 결제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같이 합니다. 손님, 사는 게 많이 바쁘죠? 예, 오늘 진짜 정신이 없네요 <웃음> 손님, 내리시기 전에 물 한잔 하세요 뒤에 종이컵 있습니다 어, 기사님도 머니버틀 쓰시네요 <웃음> 내가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소변을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안 마셨더니 딸립니다 지협이 생각해서 머니버틀을 사준 건데 내가 마시기보다 손님들한테 한 잔씩 드리고 있네요 알칼리 소스 마시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<웃음> 글쎄 물이 정말 부드러워요 먹고 사는 일도 좀이 물처럼 부드러웠으면 참 좋겠네요 손님 다 왔습니다 쉽네요 그리고 가끔 쉬면서 물이라도 한 잔씩 마셔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아쿠마인 아, 예. 주세요. 예. <웃음> 감사합니다. 과장님 커피 한잔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저 오늘 너무 많이 마셔서요 예. 이거 원두가 진짜 좋은 거라서 피로가 싹가신다니까요 제가 남미 출장 가서 사서 온 진짜 좋은 원두예요 예, 주세요 예 어때요? 죽이죠? 예 죽이네요. <웃음> 커피가 사람을 죽이네요. 침내요. 그리고 가끔 침면서 무리 하나 한 잔씩 마세요. 무 하나 한 잔씩 마셔요 무리 하나 한 잔씩 마셔요 무리 하나 씩 마세요. 대표님 저물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? 아예 제가 갖다 드릴게요. 아니요 제가 마시는 물이 있어서요. 예. 물병 예쁘다. 이게 뭐예요? 아 이거요? 저희 거래처 중에 아쿠아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머니보틀이에요. 어 죽이네. 아니요.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물병이에요. Aquamine, change your body.